반갑습니다. 초론공인TV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1일입니다. 어, 어느새 뭐 세월이 두 달만 지나면 또 올해도 마무리가 되네요. 어, 오늘 올해는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토요일 날 있었었죠. 어, 주변에는 어, 올해 동차 합격을 한 사람이 벌써 제가 아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열심히 준비했지만 또 올해는 합격이란 열매를 못 잃은 분들도 주변에 계시고요. 그런데 어,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했더니 39%가 젊은 20, 30대, 2030 세대더라고요. 어, 코로나 이후로 대기업의 뭐 취업 인원도 많이 줄어 있고 어,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을 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어떤 갈자루를 내가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남이 지고 있는 그런 인생 속에 예속돼서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싫은 분들 그리고 이미 또 오랫동안 한평생 몸 바쳐 또 근무한 그 직장이 이제 곧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든지 퇴직 후를 어떤 일을 하면서 또 계속 소득을 유지를 해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신 분들이 또 시험 준비를 하게 되고 이게 또 국가고시지 않습니까? 어, 국가고시는 그 언제 힘을 발휘하더라도 힘을 꼭 발휘할 수 있는 게 국가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이걸 얕볼 그런 자격증은 아니고요. 또 2024년부터는 공인중개사도 이제 인원을 정해놓고 뽑는 상대평가제로. 밖에는 그런 법이 발의가 되어 있기도 하죠. 지금은 60점만 넘으면 되고 그리고 과락인 40점만 40점 미만만 없으면 되는데 이제 2년 뒤부터는 더욱더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어, 서둘러 국가고시증이니까 뭐 따놓으면 언젠간 서이겠지 이러면서 시험 응시하신 분들도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어, 주변에 이제 동차합격을 어, 만약에 했다 어, 그런 경우에 자격증을 너무나 1년 동안 준비하고 하면서 올인하고 하다 보니까 뭐 힘은 들었지만 막상 자격증을 따고 개업을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쩡딸 때의 공부는 뭐 그다지 많이 쓰이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기초 중에 기초에 불과하고요. 물론 이게 가장 밑거름이 되어서 그 위에 이제 하나하나 또 벽돌을 사서 올라가야 집이 지어지는 그런 게 중개사 업무이긴 한데 일단 합격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고요. 음 합격을 하셨다고 라 하면 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 저도 23회 합격생인데요. 음, 합격을 하고 나서 처음에 실장 자리를 들어가면 일을 좀 배울 수 있겠지 이렇게 싶어서 광고에 난 부동산 실장 구합니다 하는 자리에 그 당시에 찾아가 봤어요. 전화도 해보고. 뭐근데안 뽑아주더라고요. 뭐 나이 많은 뭐 아줌매가 무슨 일을 옳게 하겠노?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지 아니면 쩡을 가지고 있어서 안 뽑아준 것인지 지금 생각을 하니 공인중개사 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실장으로 이렇게 서실 경우에는 조만간 일을 다 배우면 개업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계시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니 아마 그 이유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중개사증 가진 분은 그냥 중개 보조원으로는 근무를 할 수가 없고 지금은 반드시 소속 공인중개사로 주민등록번호를 열면 자동으로 뜹니다. 자격증 있는 게. 그래서 소공으로 이제 등록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 오히려증 있는 게 오히려 일자리를 구하는 데는 그게 더 어, 벽일 수도 있어요. 그럼 이을 배워야 뭘 개업을 하는데 어디 가서 배우지? 또 이렇게 쉽잖아요. 아, 뭐부터 해야 되지? 개업을 하려고 하면. 합격을 하긴 했는데 어, 이제 어떤 다니던 직장에서는 곧 퇴직이고 개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뭘, 뭘 해야 될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막막하잖아요. 어, 그런 분들 이제 합격은 축하드리지만 정말 합격을 위해서 치렀던 그 길고 긴 시험공부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고 이제부터 할 경우에는 지금부터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유튜브에 보면 어, 각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유튜브를 업로드 해놓은 어, 소장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일단은 큰 흐름을 알고 계셔야 되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발판으로 내가 투자를 해보면 더 좋고 그죠? 투자를 이미 많이 해보셨던 투자자인데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 일하기가 많이 수월해요. 흘러가는 그 흐름을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젊은 분들이 아직 부동산을 사고 팔았던 경험은 그다지 없는데 이번에 이제 어 쩡을 따서 전문적으로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하고 각고도 대단하게 시작을 했는데 경험을 사올 데가 없다. 이제 이래되면 굉장히 곤란해지잖아요? 어, 그럴 경우에, 그럴 때는, 어, 정말 유튜브에 나와 있는 초롱부동산 유튜브를 차근차근 들어보시는 것도 재개발 지역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실제로 개업에 계신 소장님들이 어, 제 유튜브를 앞에 그부터 차근차근 어, 뭐 하루에 다섯 시간씩 이렇게 들으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소장님 밤 두시인데 지금 다섯 시간째 소장님 유튜브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전화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인사도 많이 들었었고 세계발 지역에 이제 오픈을 하시려고 하면 어, 제 유튜브 듣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거고요. 어, 꼭 제가 아니라도 서울 지역에 계신 뭐 유명하신 그런 유튜브 사장님들 어, 그런 걸 듣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부동산의 흐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열건을 중계를 잘해도 어, 한건을 제대로 중계를 안 해놓으면 그것 때문에 일을 그만두시기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중개사고에 휘말리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꼼꼼하고 야무지게 일을 하는게 첫번째 중에 첫번째고요그 어, 다음에 이제 어, 세금이면 세금 뭐 어떤 투자의 흐름이면 투자의 흐름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특약이면 특약 꼼꼼하게 잘 짚어갈 수 있도록 어, 그런걸 차근차근 하나씩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데 아직 계약서도 안 써봤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거를 해요? 이럴 경우에는 매물 작업부터 열심히 하시는 거죠. 만약에 어느 구역에 사무실이 나서 그 사무실에 개업을 했어요. 그럴 때는 먼저 그냥 매일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씩 어 내가 어느 구역을 정해놨다 하면 명함도 돌리시고, 뭐 주변 어른신들 만나면 인사도 하고, 어 개업했다 하면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어 매물을 접수를 받으셔서 어 그런 걸 주변에 공동 중계를 하시면, 공동 중계로 계약서를 한두 건만 써보면 다른 부동산에 취직하셔서 1년 동안 일하는. 그 분량의 일을 내가 내 이름을 넣고 계약서를 쓰는 걸 한두 것만 해보면 다 배웁니다. 일은 다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공을 다져가는 그런 걸 쌓아가면 되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마시고 괜찮은 자리가 있으면 공인중개사요업은 크게 초기 자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뭐그 권리금은 다음에 또 받아 나오면 되고 뭐 안에 지도 설치라든지 뭐 책상, 컴퓨터, 뭐 소파 하나 뭐 이런 정도 비품이면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장업자금 중에 가장 소액 자본으로 또 장업을 할수 있는 게 공인중개사 기업 공인중개사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중개보수도 이번 10월 1 9일부터는 조금 조정이 됐고. 그리고 뭐 다방, 직방 이러면서 어 대단지 플랫폼이 직거래하는 어떤 그런 그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 곳들은 아파트만 내가 중계를 한다 이런 분들은 어떤 그런 대형 플랫폼과 싸워서 어또 조금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 모든 걸어 그런 대형 플랫폼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부동산 영역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큰코다치고요. 무궁무진합니다. 이 부동산 중개의 어떤 이 분야는 항상 파레토의 법칙처럼 80대 20 20%의 사람이 80%가 가져가는 그 부를 20%의 사람이 다 나눠 가져오는 게이 세상을 구성하는 그런 어떤 소득의 기본 틀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내가 20% 안에 들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앉아서 20% 안에는 절대 안 들겠죠. 실력을 쌓아야 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굉장히 늘 배우는 자세로 어, 시험 붙은 게 정말로 전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곳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하나, 한 가지 강의 정도는 늘 꾸준하게 챙겨 듣는 그런 게습성이 되어 계시면 그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면 전혀 그런 교육을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20년을 중계했고 30년을 중계한 그런 오래된 그런 오히려 소장님들보다 어, 훨씬 더 지식적인 면에서는 체계적으로 틀을 잡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중개를 오래 하신 소임들은 뭐 투자도 같이 겸해서 하신 경우에는 재력은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지 몰라도 밖에는 세법이라든지 뭐 대출 규제라든지 어떤 이런 세밀하고 전문적인 어떤 그런 분야는 기획업을 하셨지만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그런 소장들과는. 비교를 하실 수가 없을 정도로 차별화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노력하시는 거에 따라서는. 늘 배운다는 그 자세, 중개사증 합격한 그 순간부터 평생 동안 나는 부동산 관련해서 내 자신을 점점 더 업데이트하고 배운다는 이런 마인드로 공부하시면서 현업에서 개업을 하시고 개업을 하고 계시면 투자를 하시는 굉장히 고수분들이 또다 저절로 찾아오십니다 그걸 찾아오시면 또 배우기도 하고 서로 인간관계는 그 기회는 항상 저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라고 믿거든요 그러면 또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어, 서로 아는 걸 서로 시너지를 내고 어, 배운 지식을 또 나눠주고 또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의 인근 소행들하고도 같이 공동중계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틀을 잡고 어, 시간 그 들이는 노력 대비 굉장히 고소득이 또 부동산 중개업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그 대출 규제 이후에 그리고 지득세가 중과되고 난 이후에 어 고액의 어떤 그런 아파트들은 6억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거래가 어좀 조용한 편이에요. 대출은 규제가 되고 시득세는 중과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 그런 경우에는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대신 또 잔잔한 그 초기 재개발 지역의 매물들이라든지 뭐 1억 중반, 2억 대, 2억 중반, 3억 중반, 4억, 5억 언저리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의 거래들은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 돈들은 풀리는데 그냥 들고 있기는 뭐 하고, 대출을 받으면 뭐 10억도 뭐 투자할 수 있지만, 대출을 안 하다 보니, 들고 있는 현금 범위 안에서는 최대 가격이 뭐한 5억이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 그리고 현금으로 가져있기엔 또 애매하게 큰 금액이잖아요? 어, 그런 투자처를 찾아드리는 게또 소장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꼼꼼하고, 안전하게 잘 검증하고, 또 챙기고, 챙겨서 계속 공부하면서, 공인중개사 이 업을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시면, 이거보다 재밌는 일이 정말 없습니다. 저도 처음 쩡을 그 따고 난 이후에, 어 경매를 받았던 땅이 있었는데, 그게 이자백만원 나가는 게, 어 이거를 그냥 기존 고정 뭐 이런 생활비에서는 좀 부담이고, 어 이미 뭐 따놨던 공인중개사 쩡이 있으니 이걸로 뭔가 소득을 만들 수 없을까? 어 그렇게 처음에, 개업을 했고요 개업을 하고 났더니 제 인생 뭐 살아온 그 인생을 되돌아볼 때 후회하는 일뭐 일을 한 세가지 정도만 꼽아라 러면서그 세가지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쩡다고 왜 바로 개업을 하지 않았던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 일을 해보니까 이 일만큼 재밌는 일이 없고요 이거는 똑같아 보이는 일이지만 단한 건의 계약도 똑같은 계약은 없고요. 만나는 사람이 늘 새롭고 다양하고 늘 배울 게 있습니다. 어, 똑같은 단순 노동이면 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죠? 한 건도 단순 노동처럼 진행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일이. 어, 그리고 꼼꼼하게 야무지게 해놔놓으면 어, 아주 안전하고 그냥 편안하게 어, 또 거래를 할수 있는 게 또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편법, 탈법을 쓰지 마시고 정도를 걸으시면서 양우지게 일을 하시면 그런 게 쌓여서 또 재산이 되거든요. 어, 그러면 또 소개받아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 재밌는 일이 됩니다. 어, 시험 합격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어, 그리고 뭐 공부해볼까 말까 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단 따두시는 거죠 뭐. 뭐 24년부터는 성적순으로 바뀐다면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도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국가고시 자격증은 따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올해는 우리 집 식구 중에 한 사람 또 동차 합격을 했어요 <웃음> 어, 그래서 제가 또 일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어, 따고 나니까 뭐 굉장히 뭐 행복하고 뭐 기뻐하고는 있는데 가르쳐 줘야 될 일이 또 태산이라서 저는 또 해야 될 일이 또 태산이 되었네요. 합격하신 분 축하드리고요. 2030 세대가 39% 정도나 응시를 했고, 머리가 희끗한 7순의 어르신부터 각 대학을 졸업한 여대생까지, 어, 함께 나란히 시험을 칠수 있었던 게 공인중개사 시험이고요. 어, 따고 나면 평생 장롱 속에서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는 공인중개사증이 되기도 하지만 이점으로 어, 인생에 이룰 재산을 공인중개사증 딴 이후에 다 이룬 집들도 많습니다. 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는 뜻이죠. 어, 그러니까 실력을 길러서 어, 이 공인중개사증을 내가 안 땄으면 정말 어짤뻔했노 하는 이런 공인중개사님이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합격하신 분은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좋은 물건 있으면 또 공동중개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신 분들 감사합니다.